썼어. 해돼수 없어. 이런. 장 자, 핵심은? 뭐가 숨어있다는 거지? 입구죠. 예? 네? 아, 바닥법이요. <웃음> 입구가 숨어있다. 아, 그치, 입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자, 입구 아닌 거는 발견할 수 있겠지? 입구 아닌 거 발견해보자. 자, 여기 봐, 여기. 우드프로스 우리 배운 거써봐 봐. 뭐니, 가정법, 그, 과거 현재로 연습해야 되겠지? 이건 지금 내가 하는 말들 다 이해해야 돼. 현재로 연습한다 앞에 불안전하잖아. 모르잖아. 이가 없어. 그러면 컴퓨터가 단순한 박스, 상자일 텐데라칩이다 단순히 상자일 텐데. 여기 숨어있는 가정법의 핵심은요. 뭐냐면, 지금 봐요. 여기 봐. 여 봐. 전명구가, 전명구는 아니지. 전면구에 이부절이 숨어있는 경우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야. 첫 번째 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전면구에, 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료에이부절이이부절이 숨어있는 경우에요. 찾아야 돼요. 전면구에 숨어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이걸 가지고 시계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면구 찾아야 돼요. 이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게 전명뭐에요 이게 전명인데이 중에서도 특히 전치사가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오직이 없는. 됐네? 네. 이걸 바꿔주는 방법. 이건 뭐, 방법 없어요. 자, 네. if 전을 쓸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if. 자,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요. 가정법 과거일 땐 위대한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외워야 돼요. if이 we were not for. 지금 외워. appropriate, 어, soft. 자, 해석 네. 어떻게 되죠? 적절한 뭐가 없으면,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현재처럼 했을 스어 현재처럼 가지고 과거기 때문에, 소프트웨는 뭐야? 단순한 박스에 불과할 텐데. 상대에 불과할 텐데. 자, 또 하나. 또 하나. 이 두가 생각됐을 때는 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기도 해. 워, 이, 나, 포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알아둬야 돼. 100%야, 이거. 뭐뭐이 없다면. 자, 저렇게 나왔는데 달라진 게 혹시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없네. 여기는 있어요. 예문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뭐뭐이 없다면.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자, 이것도 전면구에요. 여기까지. 얘는 뭐가? 어, 뭐뭐가 뭐가. 어, 있다면. 이거 뭐뭐, 이거 소유고 이거는 무소유야. 있다면. 이렇게. 자,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꿔? 응용 해야 돼 이거.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케어가 나왔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봐야죠. 자 어때? 우드 우드 프로스 머니 메이크어 응, 나왔어. 가정법 머니. 봐봐요. 그럼 가정법 봐보니까 저것도 뭘 바꿔주면 해. 이프라이프 조건 될때 가정법 바꿔주면 돼. 여기 봐. 이프 다음에 워가 나왔잖아. 비동사일 때는 워, 일반 동사일 때 일반 동사 바와형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저것도 바꿔줄 수 있어야지. 어떻게 바꿔? 자 어떻게 보면 돼요. 약간 더 많은 케어, 케어는 뭐죠? 돌봄, 돌봄을 갖고 있다면 너는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라요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주의하다는뭐 있어요? 케어, 아, 아, 오, 테케요, 오. 좀더 주의했더라면 테케요, 오, 좋았어, 좋았어. 그럼 뭐 쓰면 돼요? 아가방게이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 주어는 유니까, 니가 조금만 더. 어떻게 했더라면, 주의했더라면. 자, 동사 쓸때 주의해야 될게 문법이야. 나는, 과 와, 라 와. 랬어. 근데 이것만 동사가, 툭, 툭. 툭, 어, 나머지 써봐. little, more, care.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조심한다면, 그러한 어리석은 지수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뜻이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방점을 찍었어야 되고, 근데 여기도 전면구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전면구은 없지만, 여기는 부산을 하나 추가할게요. 어도와이즈이이를 바꿔줘야 돼.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 너희들이 헷갈려할 헷갈려 만한 어떤 공식이 있다. 자, 아도와이즈는 우리말로 뜻은 뭐야?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를쓸때 이거를 절로 쓸수 있어요. 절로 쓸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절로 쓸때 내용과 형식 두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형식은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형식은 요걸 보고 판단합니다. 요걸 보고 판단해요. 왜 이거 풀리지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거여요뭘 보고 판단한다고? 요걸 예. 보고 판단한다고. 자 봐봐 요거. 우드, 헤브, 피피 나왔지 우드, 헤브, 피피니까 뭘 써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문법은 뭘로 적용시킨다? 이 구절을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적 시제를 쳐줍니다. 요걸 보고. 그치? 근데 내용은 어디서 가지고 냐면 여기서 가져와요. 나는 약간 더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 가정도 과거 알려니까 과거처럼 해석해야 되잖아요. 과거처럼 해석해봅시다. 어떤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자, 뭐, 내가 좀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의미가 되죠. 해봐. 아이. 해부. 어, 헤브. 왜 해부가 나온지요? 가정도 과거 알려주라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페트, 페트. 이렇게 아, 공게안 그 잡혔어? 헤드피피라고했잖아가져과 과거 완료에. 이부조건들은 무조건. 헤드피피지 아, 그 기억이 안 나. 각인이 안 됐네.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 l 를 t 를 자,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으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고요. 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다시 들어가줘야지. 기분이 내가 좀더 약간 더 좋아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뭐야? 의사한테 봤을텐데. 봤을 왜? 이게 뜻이 뭐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더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내용은 어디서 내려온다? 여기서 내려온다. 형식은 어디서? 여기서. 어떤 형식이야? 과장법 과거인지 과거 알려지. 이 형식을 어디서 푼다? 여기서. 그래서 과장법 과거 알려줘야 된다 형식. 내용은 데려와야 된다. 이거 내용 반대되는 내용. 맞지? 반대가 돼야 되잖아. 이건 지금 질설법이야. 주석, 이거.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도, 자, 시제는 여기서 파악합니다. 우드플러스 원형은 뭐니? 어, 그 과거, 아, 가정법 과거요 한참 헤매다가 답이 나오네, 그 어,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웃음> 어, 이러지 알고제가 내가 안쓰러워. 우드프로스 원형이다. 우드플러스 원형 아니야? 원형? 대체, 그러면, 이제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는 건이 짐작이 갔을 거야.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는구나. 뭐를, 이전면물을 이때 여러분 뭘 모르냐면 단어의 뜻을 몰라요. 이 place가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자, 상황이 지금 문맥상 입장. 천지라는 뜻입니다. 플레이스. 해봐, 그러면. 어, if. 아니, 우리말은 뭔데요? 아, 너의 천지 라면. 주어를 뭘쓸 건데? 주어를. 나는 너의 천지라면. 만일 내가 너의 처지라면 어떻게 쓰면 돼요써셔인데 뭐, 분명히 있어. 이렇게 응용을 할줄알아요 내가 만에 너의 처지라면 아. 너의 입장이 라면 나는 그한테 진실을 말할 텐데. 이렇게. 어? 이게 숨겨요 응용하는 거야.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어, 지금. 여기 숨겨져 있단 말이야. 내부에 있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 거야? 자, 여기도 뭐가 보여요? 이거도 고 피피도 되고. 런 u n r n 이야 이거 과거 분사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런 u n ran, PP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뭐야? 가정법. 아, 과거, 예. 완료. 그러면 조건절 쓸 때, i f 쓸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면 되는 거야. 간단해. 여기 있네. 부산에. 부산군에. 여기 있네. 부산, 부산군. 전면잖아요 이거 뭘로 쓰라는 거야? if를 시작해서 써보라는 거야. 어떻게 쓸까요? 자, 여기부터 갈게. 나는 달릴 수 있었을 텐데. 어디를, 이 호수 주변을. 어 얼마? 30분 안에.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었을 텐데 10년 전이었더라면, 내가 10년 전이었더라면, 아이, 내가, 10년 보람, 전이었더라면 아니, 아니, 내가 10년 전이었더라면, 내가 10년 전이었더라면, 헤드빈, 네. 텐, 이얼즈어그즈 네. 10년 전에 내가 살았었더라면. 네. 됐죠? 응용해 주면 돼 응용해 주면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어, 개 어려워. 포기할래. 이러는데. 뭐 포기해. 같이 하면 되는데 혼자 하면 안 돼. 뭐 이건 당연한 현상이겠죠. 연습해야 돼.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을 지금 너희들이, 자, 아, 지금 몇개 됐냐면, 7, 6, 8,